늘나라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 오빠 형제님에게 벌을 받는다네 그 벌은 7월 7석 단 하루만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벌.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7월 7석은 아수반쪽일 때 시작을 하는데 그건 바로 은하수를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것이었다네 7월 7일 더구나 숨을 넘칠 때 징녀의 힘차게 도전해 징녀와 함께 할수 있겠다 변호와 직녀는 7월 7일 단 하루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네 추운 겨울나무가 비로했던 나무 꾼 한국의 고개 두 고기를 넘어 나무를 샤+ 으차+ 으차+ 으차+ 으차+ 으차 나무를 찍던 도끼가 우스로 풍덩+ 풍덩+ 풍덩+ 풍덩+ 풍덩+ 풍덩+ 풍덩+ 풍수를 보고 도끼를 돌려달라 빌었지요 신령님 산신령님 제발 제 도끼를 돌려주십시오. 이바람과 함께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그 도끼 그 도끼 이그 도끼가 제 것이냐? 신령님이 나타나서 그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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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줄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여기 노래만서 나오는 겁니다. 또 속을 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흥부 심술쟁이에 못된 것만 하는 놀구 놀부네 집에서 쫓겨나 초가집에서 살게 된 가난한 흥부 귀여운 제비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네 어느 날구렁이한 마리가 제비가족들을 잡아먹어 흥부가 도와줘요 은혜를 받기 위해 제비 준다, 덕질 하나 준다, 박실를 하나 준다. 박시를 심어 심어 커다란 박이 되었네. 뚝딱뚝딱 독실하게, 뚝딱뚝딱 독실하게. 어느 날구렁이한 마리가 제비 가족들을 잡아먹어 동료가 도와줘요 은혜를 걷기 위해 제비가 박실를 하나 준다박실를안준다 박씨를 준다. 심어 심어 커다란 박이 되었네 뚝싹뚝싹 뚝질하세 뚝싹뚝싹 뚝질하세 쓱싹톡질하세쓱싹쓱싹톡질하세그은 고화가 펑펑펑펑펑 부자가 되었네 시술쟁이 돌고는집비다리를부러뜨려 박씨를 받았다네 박씨 심어 심어 커다란 박이 되었네 쓱싹쓱싹톡질하세 쓱싹쓱싹 잘 살았어요